잠깐만. 어, 성역이 많으신가요? 25,000원. 음. 어 근데 이거 궁금하다. 오. <웃음> 저는 500원. 100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또 카드, 포커 이런 거 진짜 못하고. 지금 저만 얘기하는 거죠? <웃음> 성형 하셨나요? 15,000원 아, 서로의 외모를 칭찬해주세요 5,000원 음... 어떠세요? 듣고 싶은데요?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음, 너무... 네, 전 됐습니다 저도요 갈까요? 네 하나, 둘, 셋 저는 2,500원 됐고 3 0 0 0 어, 피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눈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코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드라마 그 멜로가 체질 드라마 아세요? 거기서 천놓이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약간. 네 <웃음> 여기까지 할까요? 저는 <웃음> 7500원 했습니다 아 저는 100원 했습니다 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, 네아 <웃음> 말이 왜 이렇게 더듬 던지? 그래서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? 같이 놀이공원 가실래요 올인 5월 5눈한 번만 눈이요? 네 <웃음>